월. CMS 월 어. 어. 기존 CMS 인데 여기서 내가 가령 예를 들어 인노플렉스를 만약에 뭐 4분할로 띄웠다 어. 그래서 여기서 W를 누르면 디스플레이 월이 생겨 그래서 화면에 보면 저런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왼쪽 위에다가 아니 이 전체에다가 4개의 모니터에다가 4분할을띄우겠다 하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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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을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할때 그리고 어, 저기 오른쪽 모니터에다가 내가 4K를 띄워볼게 여기다가 4K 모니터 하나 띄우 고 i 있어요? 원하는 거를 띄울 수가 있는. 음. 그러면 저기 이제 4K 모니터 또 오른쪽에다가도 여기다가도 4K 모니터를 띄우겠다 이러면. 저쪽에도 4K. 그 지금 이거는 4K 모니터 4K 영상이니요요두 네. 개는. 그리고, 어, 또 하나, 다른 예를 들어, 우리 DBCS에 본사 영상을 내가 하나 띄우겠다. 그러면 요 영상을 내가 여기다가 띄우겠다. 확인 누르면 저기떠 제가 말씀했어 모니터가 1대1도 안 해도 되네요. 그렇지. 네. 그리고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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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. 그냥. CMS 자체에 그냥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CMS 월이라고 그래요. 이거, 한번 하면은 이제, 네개 여기다가 포를로 띄울 수도 있고. 어, 그러요 이렇게, 내가 가는 얘 들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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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m s 스에서 m s 월 W 누르면 월, w. 내가 원하는 을이시